그리고 왼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시인 역할을 맡으셨습니까? 어떻습니까? 시상이 지금 혹시 좀 떠오르십니까 오늘? 이 시와 왔으면? 술이잖아요. 근데 네. 술은 어울리는데 네. 시하고는 별로. 너무 어울리세요. 시네요. 아, 네. 아 그렇다면 떠올려보겠습니다. <웃음> 지금 딱 시인의 느낌이거든요. 아 그래요? 자오늘이 느낌을 시한 구절로 좀 표현을 해주시죠. 아 문턱을 넘으니 따뜻함이 밀려온다. 지금 이렇게 추운데 네. 네, 뭐, 네. 뭐냐면 보통 추운 겨울에 방에 들어가면 따뜻하죠 이 영화의 첫 문턱을 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 개봉이 2019년에 가장 첫 문턱을 넘는 시점에서 개봉이 되는 거죠 그렇죠 1월 초에 아, 이게 다 어, 네, 천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제가, 그 제가 네아 그래요? 아, 네. 정말 천재 시인의 아... 탄생입니다 여러분 을 넘으니 아, 따뜻함이 밀려갔다. 밀려온다. 아, 나 지가 봐볼까 봐. 아 <웃음> <웃음> 말모이. 전날 밤을 새고 와서 이렇게 처음에 딱 신호를 읽는데 누워서 이게 이렇게, 이렇게 보기시작했어요 네. 이렇게 보다가 한 5분쯤에는 이렇게 보게 되고. 가까이? 그날 한 5분 지나면 벌떡 일어나게 되고. 네. 한 20분 지나 쓸 때부터는 야정 자세를 앉아가지고 정독을 하게 되는 그렇게 좀 재미를 느끼고. 아, 이런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처음 이제 막 느끼게 돼서 굉장히 막그 피곤함에도 막 전율이 느끼고 흥분을 좀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이런 작품은 참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. 특히 좀 젊은 분들이 우리 말에 대한 소중함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느끼고 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, 동익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, 그, 를 쓰는 시인이고요. 그리고 또 술을 좋아해요. 두 가지가 이 사람의 성격인데, 뭐, 시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감수성이 있고, 정도 많고, 사람을 좋아하고. 그런 부분도 있지만, 이 술이라는 부분이, 왜냐하면, 그, 어느 시대를 살든 되게 그 용기 있게 앞에서 그, 나서질 못하는 사람들이, 가끔 술 술에, 술에 힘을 빌려서 넋두리도 하고 분통도 터뜨리고 이런 민초들은 참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지금도 아마 좀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고요 이런 민초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는 성격이 아닌가 예변하십니 예, 예, 예. 네. 유동익은 응원 네.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예, 인물입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진짜 그 시대에 있을 법한 저희 다 같이 힘내자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마음을 모은 우리말 선전말모임 힘내자 네, 이것은 말모임 제작 공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100...